예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와, 못 하겠다. 야, 이건 진짜 어색게 무슨 국가 보건처 홍보 영상도 아니고. 컷, 컷, 컷. 컷. <웃음> 그래요. 이게 조금 어색했죠. 자, 다시 한번 갈게요. 오 다시가 디큐멘털의 대사가 있어? 반전도 답니다자 하나 둘셋 하면 이기자 이기자 아싸 오케이? 하나 둘셋 이기자 이기자 왜 안해요 왜? <웃음> <아싸, 아싸, 아싸. 웃음> 이기슈잠찬이기슈이기슈아괜다고 빅... 그냥 가라고! 아 도와준다는 사람한테 민망하게 그래요 열개 팔고 싶어서 그래 네가 없어요그게 가래! <웃음> 왜 소리를 질러요! 네가 안 들려서 그러잖아! <웃음> <다 다니는구만. 웃음> 야! 저렇게 잘한다고 왜 말을 안 해? 네가 알아야지. 니가 감독인데. 네? 너말다 했니? 네? <웃음>